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요 남자친구 때문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화가 나고 열받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대처를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지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귀다 보면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점 남자친구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성분들은요 이걸 참아주려고 하거나 고쳐보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참아주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을의 입장으로 내가 몰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고쳐보려고 하고 있다면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고치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참아주고 넘어가주고 있는 상태라면 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생각에 공감하시나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드센 느낌이 있는 거고요. 참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순한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여자인 내 입장에선 결국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순한 느낌을 갖고 있던 드센 느낌을 가지고 있던 폭발하는 그 순간은요. 오직 내 마음속엔 격한 마음만 가득할 거예요. 이런 순간에 내 모습을 보는 남자친구는요. 어떨 때는 주눅이 들어서 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한테 맞추거나 내 의견에 수긍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요 어찌됐든 그 남자도 요 속으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요 남자만 꼭 그런 게 아니라 여자인 나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내 남자가 뭔가 나한테 격한 반응을 보일 때 나도 참아주면서 그 사람 비율을 맞춰줬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여자인 내 마음속에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기분 나쁜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내가 열받는 상황이 될 때까지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어떤 실수 한번 때문은 아닐 거예요. 내 불만족스러운 어떤 상황들을 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명히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나는 요 여러 번 참아줬다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폭발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내 감정이 폭발할 때는요. 내가 이 폭발을 갖는 행동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참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정을 뿜어낸다면 내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나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나한테 맞춰야 된다라는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꼭 정한 건 아니더라도 내 무의식 중에는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조금 전에 참아줬다고 했거든요 의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참아주는 건데요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지금 폭발을 했고요 폭발하는 그 순간에는 남자친구에게 마구 뭐라 세웠어요 그럼 나는 참아준 게 사실은 의리 아니라 갑이었는데 참아주는 모습을 보여준 건가 봐요 다행히도 내 남자친구가 아주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남자친구가 큰 잘못을 했을 때는요 내가 폭발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그 답을 그런 모습처럼 남자친구가 보여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내 남자친구가 유순하지 않거나 내 남자친구가 딱히 정말 잘못한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요 남자도 내가 예상했던 그런 대답이나 그런 반응을 보여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남자도 요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내가 그렇게 화날 정도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을 할수 있고요 어쩌면 그런 게 문제가 될 줄도 모르는 남자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심한 경우는 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게 이상하다고 라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심한 경우는 요 자기가 그렇게 너한테 잘했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고 어쩌면 네 마음속에 그런 서운함이 남아 있을 수 있냐고 라 나를 되려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상황들이 요 잘했다,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연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답답한 마음으로 열받는 마음으로 참아서 갈 것인지 아니면 남자친구를 뜯어 고쳐서 어떻게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 것인지 근데 사실 두 가지 다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나한테는 요 분명히 권한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요 이런 모습이 너무 싫다면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면 내가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종료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도 그게 잘안 되는 거라면 아마 그 사람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되나 보다라고 그게 그 사람의 그냥 단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요. 내가 그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그 사람의 그런 단점을 완벽히 이해하고 평생 묻어둘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계속 내 감정적인 것들이 충돌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남자친구에게 하소연하고 남자친구와 다투고 남자친구는 개선을 못하고 그렇게 감정들이 다치다가 오히려 내 억울함을 뒤로하고 내가 남자친구에게 밀려나게 될 수도 있겠죠. 여자인 나도요. 너무 완벽한 남자를 만나면요. 그 남자 옆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편치는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좋기는 하겠죠. 완벽한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도요. 그 남자에게 나도 참 의미 있는 여자가 되어주고 싶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나는 정작 내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내 남자친구에게 그냥저냥 넘어가주는 일들 쉽게 이해해주고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나는 종종 심하게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서로의 감정만 건드리거든요 정작 이해를 해줘야 될 여자친구의 역할이 주어졌을 때그 역할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건 여자만 남자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남자도요 내 여자의 단점들 내 여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 줄수 있어야 사실 진짜 남자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는 서로가 그걸 원하고는 있으면서 서로에게 그런 모습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 명백한 실수나 잘못이 생겼을 때 우리 둘은 요 어찌 됐든 서로에게 충분한 사과를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혹은 구분조차 할수 없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싸우고 나서 나는 남자친구가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내 남자친구는 늘 내가 손을 내밀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끔 내 남자친구를 회피형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면서 내 남자친구에게 자꾸 서운한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이 앞전의 일들이 다시 생각나서 그 남자친구에게 더 강한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내 남자친구는 요 나처럼 어떤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거나 나처럼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유일한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쩌면 내 남자친구가 나의 이런 모습에 끌려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에게 다가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그 사람의 그 단점이요 내가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자인 내가 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뭔가 잃어버리고 실수하고 덤벙덤벙 거리는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는 참 꼼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이 꼼꼼한 남자친구가 참 든든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요 자기는 꼼꼼한데 너는 왜 그러냐고 자꾸 비난을 하면 분명히 속상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고치라고 했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또 이러네.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여자 마음이 상처를 받겠죠 근데 이때 남자가 요내 여자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서 다른 건다 좋은 사람인데 그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꼼꼼하니까 그런 모습을 내가 채워주면 되겠지 내가 이 사람에겐 더더욱 있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남자친구가 있을 수 없겠죠 내 남자에게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혹시 기대하고 있다면 나 역시도 내 남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참내 마음처럼 안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맞춰주고 이해해주고 잘해주다 보면 내 남자친구가 기고만장해져서 나를 무시하고 완전히 을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또내 안에서는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요 내 남자도 요 여자에게 다 맞춰주고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여자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기 알기를 우습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남자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요 적어도 우리가 사귀고 있다면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두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 남자는요 내 여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서로는 믿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요 내 여자가 자기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어요. 나와 내 남자친구가 싸웠어요. 근데 나는 늘 울어요. 남자친구가 화나고 속상한 말들을 하면 눈물만 나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너는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우냐고 나를 핀잔을 주네요. 다음부터 울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또 싸웠어요. 그리고 난또 울어요. 희한해요. 안 울려고 하는데 자꾸 싸우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안 울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더 눈물이 나네요. 이런 나를 두고요. 남자친구가 넌 진짜 고쳐지지 않는구나. 너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 마음의 상처도 커지겠지만 그 사람도 분명 좋은 모습은 아닌 거겠죠 나도 안 울고 싶다고요 근데 잘안 돼요 그걸 내 남자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단점을 이해해서 내가 우는 일이 없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큼만 해주면 내가 다 잘해줄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요 내 남자친구도 분명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단점이 아주 치명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이 관계를 그만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요 그 단점을 내가 내 모습을 더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뜨겁고 단단한 그런 사랑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